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나치파이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편에 비껴치기를 하셨습니다. 대략 2.5레일 정도의 빠른 스피드를 요하는 비껴치기였죠. 자, 오늘 하는 내용은 1.5레일 부드러운 비껴치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1족구를 먼저 맞고 가는 비껴치기 배치가 섰을 때 치는 방법이죠. 자, 기울기 1목적구가 대략 이 포인트 정도에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기울기가 자, 3칸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일자로 했을 때한 칸, 두 칸, 세 칸. 제 출발이 세칸 정도 되죠. 기울기가 세 칸일 때 앞편에서는 이쪽 모의 스피드. 자, 여기 반칸 정도 뒤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하는 거는 1.5레일 정도의 스피드입니다. 자, 그렇게 치면, 자, 두께는 4분의 1 두께 고정이고요. 어, 샷은 간결하게 치시고, 자, 여기 서 있으면 무회전 당점이죠. 상단 무회전 당점입니다. 주고 4분의 1 두께를 1.5레일 정도의 스피드로 치시면 일자로 떨어집니다. 자, 시를해 볼게요. 일자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4분의 1 두께를 집중을 하시고, 상당 무회전 미들 팔로워 나가면 되고요 4분의 1 두께를 집중을 하시고 상당 무회전 미들 팔로워 나가면 되고요 자 이렇게 1.5일 정도의 스피드로 쳤을 때 제공은 일자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여기에서이 목적구가 다른 곳에 있을 때또 어떻게 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껴치기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일목적구와 수구의 길기는 세 칸. 3칸. 세 칸일 때 무회전이면 일자로 온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원팁, 투팁. 투팁이면 돌아서 득점이 가능하겠네요. 4분의 1 두께 고정. 1.51 스피드 그리고 2팁을 주시면 되겠죠. 당점은 무예전은 상단 무예전이고요. 팁수가 증가가 될 때마다 음 11시 당점이 원팁 그리고 10시 반 당점이 2팁이고요. 그리고 10시 당점이 3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팁은 9시 당점 정도가 되겠죠. 자, 2팁 10시 반 당점입니다 10시 반 당점 대각선 당점이죠 주시고 4분의 1 두께 투팁을 주시고 1.51 스피드 미들 팔로 1.51 스피드 미들 팔로 자 이렇게 했으면 투팁 구간으로 돌아서 득점이 가능합니다 1.51 스피드 4분의 1 두께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일목족구와 나의 기울기만 빨리 찾으시면 되겠죠. 이 방법을 테드로 더블쿠션 횡단샷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목적구가 단 쿠션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또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배치를 세웠습니다. 또 비껴치기 배치가 되는 거죠. 자 기울기를 봤더니 대략 6칸 정도가 나오네요. 자 3칸일 때 일자면 세 칸일 때 무회전이 일자로 오면, 네 칸일 때는, 기울기가 네 칸일 때는 반칸더 갑니다. 다섯 칸일 때는 한칸더 가고, 여섯 칸일 때는 한칸 반이 더 가고, 일곱 칸일 때는 두 칸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칸이 됐을 때를 기준을 잡으시면 편하시겠죠? 일자로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여섯 칸이니까 한칸 반이 더 가지는 진 거죠. 무회전을 줬을 때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 원팁을 주시면, 이제 코너를 돌고 나오겠죠? 요 정도. 자, 여기에서, 거꾸로 올 때는, 앞으로 갈 때는, 한 칸당 원팁인데, 거꾸로 올 때는, 반 칸당 원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팁, 투팁, 쓰리팁. 자, 쓰리팁이 이렇게 들어와서, 득점이 가능한 거죠? 반 칸당, 한 팁씩. 자, 그럼, 4분의 1 두께에, 1.51 스피드. 3팁 당점이죠. 3팁 당점은 10시 당점입니다. 자, 10시 당점을 주시고 4분의 1 두께. 미들 팔로 미들 팔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더블쿠션 횡단샷또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요번 배치는 더블쿠션 배치가 되겠죠. 자 기울기 세칸입니다 기울기 세칸일때 일자로 오니까 무회전일 때자원팁이면 여기 투팁이면 여기 돌아 나오죠. 자안 돌아 나오고 여기 올로 오르면 원팁원팁 반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11시보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뭐한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의 당점이죠. 자, 4분의 1 두께를 보시고 10시 40분 당점, 미들 팔로 1.5의 스피드, 10시 40분 당점, 미들 팔로 1.5의 스피드, 자,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횡단샷도 한번 시사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블쿠션도 가능하지만 횡단샷도 가능한 방법이죠. 1.5레일 자, 2.5레일이 편하긴 하지만 1.5레일도 충분히 횡단샷이 가능합니다. 자, 1.5레일로 치면 기울기 3칸일 때 일자로 오죠. 여기에서 반팁을 주시면 반칸이 오고요. 완팁을 주시면 한 칸이 옵니다. 반 팁. 반 팁을 주시면 입사 반사가 똑같습니다. 반칸 왔다가 반칸요 정도 가겠죠? 그러면 득점이 안 되죠. 요 정도 와야 되니까 대략 0.7 팁 정도 주시면 되겠네요. 11시 당점보다는 조금 더 올리는 뭐 11시 20분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4분의 1 두께를 보시고 11시 20분 정도 당점. 미들 팔로 11시 20분 정도 당첨 미들 팔로 이런 식으로 횡단샷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쿠션에서 1조구가 떨어져 있을 때 또 어떻게 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번엔 이렇게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일목적구가 장쿠션에서 한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요럴 때 기울기 재실 때는 일목적구에 여기 공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면으로 이렇게 끄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대략 한 칸, 두 칸, 세칸 정도 나오네요. 자, 기울기 세 칸. 약간 옮기면 세 칸이 되겠죠? 자기울기세칸일때 4분의 1 두께 자, 여기로 오는 거죠. 무회전 여기서 1팁, 2팁, 3팁 돌아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3팁이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죠. 4분의 1 두께 1.51 스피드 미들팔로 부드럽게 치셔야 됩니다. 자 대략 10시 정도 당점이죠 4분의 1 두께. 미들 팔로 자, 대략 10시 정도 당점이죠. 4분의 1 두께 미들 팔로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염승량이 많아지면 1.51 스피드가 정말 편하고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2.51 스피드도 치기는 합니다. 부드럽게 치시는 분들은 1.51 스피드로 치시면 확률이 높아지고요. 조금 타격샷을 넣는 분들은 2.51 스피드로 기준을 잡으시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시타 장면을 몇 가지 보시면서 또 충분히 스트롱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타면으로 가시죠!